1950년 6월 25일 전쟁터로 떠난 아버지 아이가 기억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그때에 멈춰있습니다 다시 만나기를 약속했지만 아이는 어느새 백발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전달하지 못한 6.25전쟁 무공훈장 수훈자 4만여 명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마지막 한 분까지 잊지 않고 끝까지 찾아서 전달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국방부와 함께합니다